지난 21일 저녁 7시 강서구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2 강서구 송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. 이번 공연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구민들에게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. 공연에서는 파페라 그룹 카르페디엠과 스윙재즈 연주 그룹 더블리스 코리아 그리고 빅마마 출신의 가수 박민혜가 나와